이끈타로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 인생에 한두 번이 뭐야 매번 중요한 순간마다 간절하게 진짜 음 간절하게 기도를 해본 적이 한두 번 이상은 있죠 한두 번이 뭐야 어, 기억도 안나셀수 없을 만큼 간절하게 진짜 다 불러보잖아 어쩔 때는 어, 누군가 좀나좀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런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는데 잘안 도와준다 <웃음> 참. 아니 왜 싫다는 걸 갖다 하 그렇게 억지로 때매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해달라는 건 그게 그렇게 어렵나? 어 으, 저기 뭐야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요 진짜 못된 사람들끼리 있잖아요 죽이 잘 맞는다 오히려 어,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또 먹을 땐 먹고 놀때 놀고도 치고받고 어. 근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여리여리한 사람이 끄면 어떻게 돼? 상처를 받아요 어. 그러니까 좀 비슷비슷하게 매칭이 되면 상처를 안 받잖아 왜? 왜 인생은 꼭 나쁜 남자한테 끌리고 왜 인생은 악녀한테 시선이 가는지 선생님 저 아닌데요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악녀가 있다 있어 나쁜놈 있다 있어. 꼭 있다. 왜? 그게 드라마의 묘미잖아. 어, 권성진하게묘이고 걔네들이 망하는 걸 보면서 뭐지? 어, 쾌감을 느껴. 그렇지만 그한 컷을 위해서 뭐야? 어, 주인공은 1편에서 10, 15편까지 시달려야 된다는 거야. 어, 그 마지막 16편을 위해서. 어, 차라리 저기만 1편에서 15편까지 행복한 게 낫지 않나요? <웃음> 아무튼 제가 왜이 말을 했냐라고 하면 원하는 것은 항상 늦게 오거나 오더라도 진짜 드라마처럼 드라마틱하게 어쩐 진짜 그 대세 반전이 일어나면 좋은데 우리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어왜 달라는 건안 주고 엉뚱한 것만 자꾸 주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 연맥이는 거지 <웃음>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안되나요 응. 응. 뭐가 안돼? 어, 근데 나를 사랑하면 안되나요 어 그래서 썸 연애, 재해를 통해서 어, 진짜 더그리나 사랑하면 안되니? 음, 어디 봅시다. 카드 골라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어, 카드 다 고르셨다면 오늘은 어느 것부터 1번 카드를 할까요? 알아 맞혀보십시오 딩동댕 1번 1,2,3,4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되나요? 그대 나를 사랑하면 안될까? 썸인지 연애인지 아니면 재회인지 한번 봐드릴게요 봐드봅시다 답답하시겠네 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뽑혔어? 7개나 뽑혔어? 호호 이럴수가 일곱개 뽑힌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음아 어, 저기 뭐 뽑힌 대로 갈게요 그럼 조금 밀어야 겠다 어, 옆으로 밀어 자리가 비좁다 밀어 밀어 어, 여기는요 <웃음> 아 여러분이 힘드시겠다 어, 썸인 경우에는 어, 그런거지 썸일 때도 편안하지는 않아요. 어, 어, 어떠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난 건 맞아.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은, 내가 늘 바랬던 사람? 음, 내가 내 사람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라는 어떠한, 어,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한테, 나, 어, 주변에 있다라고, 어, 봐요. 어, 에너지,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 근데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다 나를 좋아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음. 그리고 연애일 때도 그래. 내가 이 사람을 갖다가 정말 아끼고 아꼈는데, 너무 아끼고 아껴서, 솔직히, 음, 정리 들어서 이 사람을 갖다가 쉽게 떠날 수 없는 그런 게 아닌가.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 그, 약간의 권태기가 오지도 않았는데, 뭔가 연애에서는요. 음, 외롭다, 그래야 되나? 어, 외롭고, 나는 솔직히, 내 짝꿍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게 아닌가. 음, 뜻대로 안 되고 마음이 좀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애일 경우 그 다음에 재회일 경우는 어떡하냐라고 하면 은 재회일 경우에는 떠나간 그 사람이 아마도 아직은 늘일이 만보하고 노는 게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필요 먹을 음,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썸일 때 한번 봅시다 음, 썸일 때는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 마음에 품고 있던 그런 거 있잖아. 어, 이 사람이면 내가 흡족하겠노라. 내 마음에 쏙 드는 어 그냥 바라만 보아도 좋은 사람 음, 그런 사람 같아막 가슴이 두근댄다 라기 보다는 좀 편안한 사람이 아닌가. 음. 편안한 사람이고, 그리고 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가 상처가 있는데,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과연 내가 어, 이 사람하고. 진 어 진짜 잘해볼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면요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꼭 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왜 두려움이 내 발걸음을 갖다가 어, 막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두려움 음. 누구나 다 그래. 처음에 어려서는요 뭘 몰라. 어려서는 그냥 막 설레고 막 이러면 막뭐 내가 뭐에 홀린 듯이 그냥 버선발로 어, 툭툭툭툭툭 가고 가르 그러잖아. 버선발 <웃음> 아닌데요. 그런데 말 그냥 표현을 들자면 뭐 그런 거야. 달밤에 뭐문 어, 밖에서 피리 소리가 띠링 나니까 문촥 열고 버선발에 홀리듯이 그 피리 소리를 따라가듯이 어, 젊을 때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이이 이 젊음이 지나서 어떠한 그내 청춘의 그 청춘과 그 뭐지 어림 이지 젊다기보다는 어림의 중간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그 그 남녀의 마음을 갖다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또 실패를 하면 조금 힘들겠지라는 그런 그런 그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불안하다라고 봐 그러기 때문에 망설여진다. 내가 여기 이 여기다가 발을 들여놔도 되는 것인지, 내가 또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이 앞서서 오도가도 하지도 못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나이에 따라서 달라요. 어, 나이 따라서 달라. 자, 그렇게 하고, 그럼, 앗살이 많은 경우, 응, 어, 앗살이 많은 경우가, 한40 후반에서 50 정도 됐으면요. 에이, 뭐, 나한테 뭐, 그래, 떨려. 어, 어, 보고 있으면 좋아, 편안해, 맞아. 아 근데, 나, 나한테 그런 복이 있으려고 하고, 어, 있으려고 하면서, 뭐다? 어, 자진 후퇴를 할 수도 있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연애일 경우는 어떠냐, 라고 보면은요. 연애일 경우에는, 그런 거예요. 나하고 마음이 다른 너 때문에 내가 자꾸 상처를 입는다. 너 나한테 왜 그러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그런 걸, 그거는 런 알고 있어. 이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대하는 것도 그러니까 자기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그정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이렇다 할 어떤 딱 깔끔한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러면 안 돼. 어, 자기야, 난 자기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고 말을 못 하는 게 아닌가? 어, 왜 말을 못해 어, 이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된다 왜 말을 못하냐고 어, 딱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죄라고 한다면요 은술 마시고 어, 저기 뭐 춤을 춰봐도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기적으로 내가 술 마시고 누군가 어울리고 춤을 춰봐도 무엇이다 어, 그래도 마음 한자락에는 네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어, 네가 있다 어, 그러니까 아예 어. 저, 저, 저기 뭐야 짐을 보따리를 풀어놓고 놀고 있는 건 아니지 싶어 그렇게 놀, 놀면 놀 놀수록 이기적이 돼갖고 나만 생각하면 놀 나만 생각하고 놀면 놀수록 내가 네가 생각나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서 다 틀린 거예요. 음. 자 그래서 그럼 다시 썸으로 넘어와서 이걸 갖다 어떻게 하면 좋나요? 라면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나이가 어린 친구들 상처가 어릴 거 어, 저기 막 받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냥 피리 소리는 계속 틀려. 내가 나가나요, 아안 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왜 그럴 왜, 왜,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라면은요 그 사람은요 연애에 대해서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조금 노련한 사람이 아닌가. 어, 이 사람은요 언제든지 연애할 준비가 돼 있고 이 연애를 갖다가 성공적으로 이끌 자신감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의 뇌를 지배할 수 있거든. 어. 굳이, 뭐, 흙맛을 흑구슬을 쓰지 않아도 뭐다? 어, 여러분의 뇌를 지배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자신감이 만땅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뭐다? 어, 좀 마음에 막 이렇다. 왜, 왜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고기를 갖다가 한 번에 잡으면 맛이 없지. 손맛이 있잖아. 끌어당기는 거. 휘, 자, 휘, 끌어당기는 손맛. 어, 그러다가 딸겨오면 내 어항성에 탁 넣는 거고, 안 딸겨오면, 아, 아깝다. 안 딸겨오면 아깝다가 아깝다. 되는 거지. 자, 그럼 다시 연애로 넘어가서, 이게 나오고 있으니까 어, 연애로 넘어가서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요 아 어, 그래도 간간히 기쁜 일은 있어요. 어 여러분을 외롭게 해주고 막 이러지만 외롭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막이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어 여러분한테 선물도 간간히 해주고 어떤 이벤트도 해주고 막 이러니까 이맛에 또아또 이맛에 또이 연애를 놓을 수도 없고 화를 못 내네. 어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 화를 못 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음, 그럼 제발 나좀 외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하. 모르겠지만 이걸 갖다 뭐라 그래 우리가 어 무슨 반전이야 그치 드라마틱한 반전이라는 거지 나를 갖다 깊은 어, 외로움 속에다 었다가 그치 어, 격하게 어, 격하게 끄집어내주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어,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음, 자기하고 포가서 앵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고 그럼 제외일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제일일 경우에는 조금 또 이것도 달라. <웃음> 어떻게 다르냐 라면 상대방이 좀 고민을 해이 어, 사람은요 솔직히 이 사람이 스스로가 마음만 잡으면요 진짜 새 출발할 그런 준비는 다돼 있어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선택을 못해 왜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요 어 약간 선택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니면 내어 자기가 좀 이기적인 성향이 있고 좀 감정에 따라서 출렁출렁거리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상황이 어쩌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 너를 갖다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너하고 이게 그냥 한 순간의 꿈처럼 이렇게 흘러갈까봐 그러니까 지금은 니나노 니나노 하면서 놀면서도 뭐다 어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을 갖다 표현하고 싶어도 뭐야 내 마음이 또 언제 변할지 모르. 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너를 사랑해. 어. 사랑, 사람은 랑 사랑한다고 해서 꼭다 같이 어, 함께 어울려있고 사랑하지 않는다 해서 떨어져있고 그런 건 아니다라고 봐. 어떤 단단한 인연줄에 의해서 묶이고 헤어지는 거지 어. 이게 사랑하고는 살짝 거리가 멀어요. 물론 처음에 시작은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라 거야. 그렇지만 이거 갖다가 유지하고 헤어졌다가도 다시 만나는 거는 요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라는 거지. 어. 뭐알 어, 손때 묻은 어, 책? 어 손때 묻은 물건과 같은 거예요. 어, 내가 이걸 갖다가 매정하게 딱버아 지저분해 너무 오래 써서 딱 버릴라 그래도 뭐야 버릴 수가 없어 내 손때가 묻었기 때문에 바로 그거다라는 거예요. 여기 제외는 그런 거야내 손때가 묻었기 때문에 야멸차게 버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너무 오래돼서 이게 내물내 방안에 물건을 산적했는데 버리지도 못는 뭐야 이게 진태양난이다라는 거예요. 진태양난 계속 쓰기도 그렇고 어, 왜 새로운 걸또어 새로 경험도 또 하고 싶은데 또 그러 그러려면 또헝거를 버려야 되잖아. 그렇지만 내 손때가 묻었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래 한 글자로 그렇지 정이라고 하는 거야. 어. 여러분 미운 정도 정이에요. 미운 정도 깊어. 음.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이 모든 이 썸이든 연애든 모든 결론을 좀 내리긴 내려야 돼요 그 무슨 결론이냐라고 하면은 써, 어, 썸일 경우에는 내가 언제, 언제까지 언제이필리소를 이끌려가지고 벗어빨로 나가야 되냐라는 거야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감정은 표현해줘야 내가 수프를 제치고 니신지오 라고 할텐데 이니신지오좀할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야 근데 썸이라고 그래도 살짝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흔드는 어, 그, 다, 당신은 뇌신지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지. 조금 더 확신을 줘야 내가 뇌신지요? 하겠다라는 거, 어, 거지요. 그래서 약간 불만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너, 나, 내가 너에게 확신을 갖고 한 걸음 내걸을 수 있게 나에게 어떤 어, 제대로 된 사인을 한번 줘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썸은, 썸은 그렇다라고 봐요. 음... 어 그렇지만 이 저기 말 상대방 역시도 그래. 이게 뭡니까? 어, 서로 확실한 신호를 주라고 서로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솔직히 그런 거예요. 신호를 줬는데 갑자기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 사람 마음 몰라. 신호를 받긴 받았는데 갑자기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정 떨어질 때? 어. 그러니까 쌍방이 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 그렇게 보여져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왜? 누가 먼저 갑자기 정에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음,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 어, 그 시간이 지나면은 어,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이 카드가 나오니까 참잘 어, 해볼까라고 어, 깊은 고민에 잠긴다라고 그럼 해석이 바뀌네요 음 잘 해볼까라고 깊은 고민을 하겠다.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죠. 썸일 경우에. 그럼 연애일 경우에는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일 경우에도 그래. 항상 날아갔다가 어, 속상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그리고 꽃다발 들고 오고 아니면 은뭐 이벤트 선물 같은 거 주고서 또 자기야 막 이러는데 그의 행동은 뭐다? 어 변하지 않아. 어 너는 변하지 않아. 어, 난 너무 속상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따끔하게 우리 이러면 나 너한테 이럴 거야. 그래서 어떠한, 그 뭐지? 그, 벌벌어 벌을 갖다가 가고 싶은 거예요 뭐뭐 뭐 일주일 동안 뽀뽀 금지 뭐 일주일 동안 어 뜨밤 금지 뭐 어떠한 니가 이렇게 하면 나 이거 안 해줄 거야 라는 어떤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만나 줄 거야 라든지 나 삐질 거야 라든지 삐지면 안 만나지 한동안 <웃음> 뭐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어 그런 걸 하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약을 쳐 근데 약을 치기는 치는데 약을 좀 확실하게 쳐주면 내가 확실하 시하게 플립텐데 애매하게 약을 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좀 기쁠까? 아참어 아쉽고 그렇다고 얘가 또 그렇게 하는데 또 이게 뭐야? 그러면은 여러분 성격상 이게 뭐야가 안 되는 게 아닌가? 음 응. 그러기 때문에 참 애매하다 그 애매한 상태로 가고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어나화낼 거야 이 말도 못하고 그냥 이 사람 그 기쁘게 이 사람 마음 그냥 비유만 좀 맞춰주게 급급한 거 아닌가 그렇다고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우울한 어 우울한 어떠한 모멘트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 좀 맞춰주는 게 아닌가 여러분은 그러고 싶지 않아. 어,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고, 너는 나만의 남자이길, 나만의 여자이길 바라는데, 이게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이 얘한테 질질질질질질 끌려가. 그러니까 화도 나, 흥, 나안 만나, 헉 자기 안볼 거야. 이것도 못 해. 어, 그러니까, 뭐, 그가슴앓리를 하겠다, 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약간의 어떠한, 그이 사람이 여러분의 화를 풀어둘라고 제스처가 있기는 한데, 그 또한, 이렇게 막 나를 갖다가 해피해피하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과 어떠한 그그 그 우울 속에서 약간 침체된 분위기를 맞지 않겠는가라고 응. 카드는 알려주네요. 그럼 또 제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은. 이 제어일 경우에도 그래 이 사람이 확실하게 뭔가 여러분한테 어떤 제스처를 취해주면 나도 확실하게 어떤 반응 yes or no를 갖다가 확실하게 할수 있을 텐데 이게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어 애매하기 때문에 어떠하게 확실하게 내가 새로운 그 그래 아 뭐하라 한번 떠나온 놈또 보고 앉아있냐 한번 떠나온 년또 보고 앉아있냐 그래서 그래 나는 돌아가겠어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도 안돼왜 그러냐 라고 하면 약간의 측은지심이 나와 있어가지고 얘를 갖다가 확 떠나오지도 못한다라는 거야. 이미 이 사랑은 물 건너 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나는 너한테 발, 발목이 발 잡혀서 이렇게 나오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야. 어차피 우리 관계는 물 건너 관계, 간 관, 관계인데 내가 너를 뭐에 못하, 놓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갖다가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좀 해보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돌아오고 싶냐? 라고 하면 아직까진 그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서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 사람은 왜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는 그냥 아 그냥 내 그냥 내 깔겨서 놀고 싶은 마음. 어 그냥 이렇게. 잠시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약간 뭐지 흐트러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내 기분 전환도 돼이 사람은 이걸 갖다 기분 전환으로 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 입대껏 나의 인생은 어떤 중압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지금 어,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다 제사 지내려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이 제사가 언제 끝날지 언제 알고 여기서 마음에 놓이지 못하고 계속 이 사람을 갖다가 바라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는 진짜 바보 같은 사람? 어, 계속 바라보는 사람? 어, 마음은, 그, 바라보면서도 막 갈대같이 막 바람에 이는데도 그 이는 그 마음을 갖다가 다, 다 잡고, 다 잡고, 다 잡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요. 결론은 아직 없어요. 음. 어, 저기 막 결론은 아주 없고 한동안은 제가 리딩 매일매일 하잖아. 이게 내가 이 흘러가는 이 모든 리딩들이요. 다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가 리딩한다라고 보면 돼요. 왜 그런데요라고 하면요. 제제 제 채널을 갖다 구독해 주시는 분들은 나하고 합이 맞은 거거든. 합이 맞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카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의 전반적인 흘러가는 것들을 갖다가 매일매일 이렇게 카드에서 알려 주니까 너무 좋. 후바심 내지 말고, 음. 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어, 오늘의 내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어,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어, 큰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고, 어떻게 된다? 그치, 한동안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다. 음, 예, 좀 지켜봐요. 어, 저기, 뭐, 아주 뭔가 확실하게 구도는 잡히지 않았다라고 봐. 네, 그럼 여러분, 내일 이 시간에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네, 이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 되나요? 어, 어, 어. <웃음> 이게 뭐야? 그어 이거 왜 바이브레이션, 바이브레이션 한 거잖아. <웃음> 아, 웃자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맨날 보면서 이거 갖다가 심각하게 볼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게 연애사가 원데이 투데이 day, 끝난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도 사랑을 갈고하게 돼 있어. 어, 사랑 없는 삶은 어떤 삶이다. 그때 죽은 삶이다라는 거야. 선생님 저 이미 죽어 있어요. 아니. 희망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거든? 모든 희망의 불이 꺼질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살 의미가 없는 거지. 근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뭐다? 그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희망이 없는 건 뭐다? 그치. 그냥, 한 저기 거랑, 한, 그냥 흘러가는 인생의 한점일 뿐이다라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번의 기대는 해보지 않겠습니까? 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어, 계속 완전 기회가 올 수도 있지. 다만 우리가 그 기회가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 성에 안 차기 때문에, 뭐야, 에이게 하는 것뿐이지 기회는 계속 온다라는 거예요. 에이게면 어떻습니까? 없는 것보다 낫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예 없으면 쌍막 하잖아. 에게라도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응. <웃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는 거지 어디 한번 봅시다 안 되나요 그대 나를 사랑하냐 응, 그 사람의 속마음을 어디야. 파헤쳐 봅시다 음. 자 썸일 경우에는 여기는 그냥 저기 막그 뭐지 핫빛 그그 그 저기 투피엠에 어 따라라라 뭐핫 핫빛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같아. 갑자기 심장이 어, 죽어있던 심장이 팍뛴게 아닌가. 어, 그래서 살짝 놀라기도 하고 이게 뭐지? 어, 나한테 이런 적이 없는데. 어, 뭔가가 빠르게 다가온 게 아닌가 싶어요. 빠르게 다가왔다. 어, 그래서 어, 뭐야 어떻게 되긴 어떻게. 나이 이번 카드를 뽑으신 양반들도 보니까 성격이 그다 그렇게 어, 저기 막 유쾌한 태 통쾌한 성격은 아니지 싶어. 어, 카드 자체가 이렇게 우울하게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는 좀 그래요. 음, 근데 이게 여기는요, 이 상대방하고 나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안의 싸움이 아닌가? 어, 내 안의 싸움이다라고 봐.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한번 어떠한 딜레마나 이런 거에 빠지면은요. 헤어나오기 힘드신 양반들이 많은 게 아닌가?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 어떠한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딱 다가오다 하더라도 덜컹 겁부터 난다라는 거야. 어, 저게 뭐지? 어, 나한테 뭔, 뭔 수작을 하려라는 거지? 의심부터 든다라는 거야. 음, 재진 윤착. 째짓는, 응, 어. 우리 임티 있잖아요. 째짓는 임티. 저게 왜 그러지? 라고 하는 거야. 내 마음에서 오는 신호보다도 제 행동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지. 어. 나 왜, 그게 왜 그러겠어요? 왜 사랑받고 싶은데, 내사랑을 항상 통수로 돌아왔기 때문에, 뭐, 통수가 뭐야? 어, 뒤통수, 뒤통수. 뒤통수로 돌아왔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라고 봐요. 어, 믿지 못한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좀 망설임이 없지 않다라고 봐요. 어, 막 저게 사기인가? 어~ 저새끼도또 나한테 아~ 저기 집에 나한테 또 어~ 뭘 뭐, 저~ 뭔뭔 뭔 짓을 하려고 이런다라는 거지. 자~ 이게 썸일 때경우고요 그럼 연애로 한번 돌아가서 연애로 여+ 기까지 나왔잖아. 어~ 연애로 이제 풀이해 보는 거지. 자~ 어~ 연애를 풀이하면은요. 그~ 과거에 그거 있잖아요. 어~ 안 좋은 기억들이 어~ 숨을 숨을라. 여긴 연애가 매끄럽지 않다. 왜 지금 지금 고비 맞았어요? 그런 것 같은데 무슨 고비라고 하면은 과거의 상처들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온다라고 봐. 음. 여러분이 지금 사귀는 사람하고 상태가 안 좋은가요? 음. 혹시 내가 속고 있나, 이 시끼한테? 어, 그, 내과거의이 기억이 반복되는 건가? 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지. 어, 머리가 좀 지금 복잡하다. 어, 머리가 복잡하고, 뭔가가 나한테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 그림자 자체가 그렇게, 어, 유쾌하진 않다라고 봐요. 어, 약간 노이로제가 올것 같아.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머리가 너무 복잡해. 어, 꼭 그거 있잖아요. 레이어가 겹쳐지는 거야. 대자뷰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이 상황은 이게 뭘까? 라는 거죠 연애에선 그래 현재까지는 응. 그럼 재해로 볼땐 어떡하냐 라는 거지 재해로 볼 때는요 응. 재해로 볼 때는 아직 그 상대방이요 여러분인지 상대방인지 모르겠지만 둘중 하나는 훅폭풍을 맞고 있는 게 아닌가 훅폭풍이 응. 왔다라고 봐요 응. 처음에 헤어지고 나서 이게 오늘의 주제가 안 되나요 잖아요 어, 솔직히 사랑했다 헤어지면은요 후폭풍은요 상대방만 오는 게 아니야 나도 이미 아팠잖아 헤어지는데 안 아파? 어우 시원해 하고 헤어지는 건 뭐야 진짜 지긋지긋하면 시원하지만 이미 나는 속을 다 썩었기 때문에 시원한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통수라면 갑자기 맞은 이별이라면 어우, 후폭풍은요 음, 세게 올수 있어요. 후폭풍이 나한테 먼저 올수 있다라는 거야. 어, 상대방은 언제 오겠어? 상대방은 그쪽하고 무슨, 저, 그, 저기, 뭐 그, 뭐지? 어, 짝짝꿍 맞은 것들하고 안될때 오겠지. 어, 그렇지만, 이게 갑자기 헤어진 거라면은 후폭풍은 누구한테 먼저 와? 어, 나한테 밖에 올 수, 나한테 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안 어, 돼. 나, 나, 나 다시 살아간다. 그때 나 살아가면 안 돼. 나 너무 힘들어. 어, 나 너무 힘드니까 나를 좀 제발 사랑해주고 나를 돌아봐주면 안돼 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 그러고 그런 거지 내가 어, 너무 딴지를 걸었나 어. 내가 너무 말끝마다 이 사람의 하는 것에 대해서 어, 브레이크를 걸었나 그래서 그런 건가 와 온갖 생각, 어, 생각들로 생각 머리통이 깨질 것 같아 어. 내가 내가 모두, 어, 어느 부분이 이게 잘못된 거지 어. 내가 뭘 잘못했지?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한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잠, 어, 잠도 이게 제대로 안 오고 잊을만하면 어떤 어, 쇼크, 충격 막 이런 것들이 막 머릿속에서 막되산해나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요? 어, 날 너무 힘들게 한다 라는 거예요 어, 제외일 경우에는 음. 자 그럼 다시 썸으로 돌아가서, 어, 썸으로 돌아가서. 어. 자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봤을 적에 어, 여러분들이요 어 여기는, 재회를 기다리느라고 그러는 걸쓸 수도 있고, 과거의 사람을 기다리느라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서 그럴 수도 있고, 라는 거예요. 어, 썸을 타야 되는데, 과거의 악몽이 재현되, 내가 뭐, 대자뷰 같은 거, 어, 그, 과거의 악몽이 재, 재현이 된다거나, 어,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썸을 갖다가 발전을 못시키고 내, 나, 나한테 신, 어, 갑자기 심장이 쿵 하고서, 어, 눈빛이 찌릿하고 뭔가가 테레파시가 쥐통한 것 같은데도 멍 때리고 있는 그게, 그게 무엇이냐라면은 과거의 기억이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이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 과거에 대한 사랑이든 아픔이든 그리움이든 뭐든 어 뭐든 그것이 어떤 장르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썸을 타기가 힘든 구조가로 지금 남아있는 게 아닌가. 어, 그런 것 같아요 미움으로 남아있어도 힘든 것이고 사랑으로 남아있어도 힘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에서 단 사람이 못 들어오고 미움은 어, 너무 미움이 커서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는 거다 라는 거예요 아 명언이다 아이씨 아 <웃음> 너무 명언이다 나 오늘 진짜 멘트 죽겠다 여러분 <웃음> 자뽕이라고요 아. <웃음> 나 이거 맨날 리딩하잖아 이런 날도 있어야지 암튼 음. 자 그래서 마음은 없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어, 상대방이요? 어, 예 어,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다가오고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는 음, 같아 막 뜨겁나요? 라고 보면 아니 뭘 사겨봤어? 뭐 스킨십을 해봤어? 입을 어, 한번 맞춰봤어? 썸이잖아 뭐 설마 썸인데 입 맞춰봤어요 벌써? 아, 뭐, 자, 자 잔, 썸, 썸인데 잤다는 사람 손만, 손도, 손, 도손한번 들어보지? 손 반짝, 그 손, 손 임티 있잖아, 어. 그거 한번 해줘봐요. 손 들어봐, 썸인데 잔 사람, 음. <웃음> 자고 났는데 뭐 어떠한 재수추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재수추가 없으니까 야이 새끼 먹틴가 그럴 수도 있고 암튼 음 그런 거예요 음 아니면 그런 게 아니면 그거지 뭔가를 갖다 시작하려 면 네가 나한테 다가와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어 만약에 자고 났는데 이 사람이 어 어떠한 어액션들있잖아 뭐 자고 나면 빨리빨리 친해져야 되는데 빨리빨리 친해져가고 지 않고 문기적, 문기적 되니까 이 새끼 뭐지? 이런 거지. 음. 마, 만약에 남자고 뽑았다면 인연 뭐지? 이렇게 되는 거고. 욕해서 죄송해요. <웃음> 어, 이 여자 뭐지? 이런 거. 어, 아무튼, 어. 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치. 과거에 그랬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야. 어, 과거에 악몽이 되살아난다. 라는 거지요. 자, 그럼 다시 연애로 건너와서 라고 본다면요. 은이 어, 사람이요. 여러분에 대해서 사랑이 없는 건 아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이 그런 것 같아. 옛날에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다정했는데, 어, 이 사람이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실망을 시키는 걸까? 어, 내가 이 사람을 갖다가 사, 사, 사랑한 게 정말, 어, 마, 맞는 건가? 정말 이 사람이, 어, 내, 내, 내, 내 내 반쪽이 맞나? 어, 어떠한 그후회뭐후회도 밀려오고 생각들 막 생각에 그 소용돌이 속에서 헤,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 근데 왜 이걸 갖다가 딱어 그래 그냥 끝내자라고 말을 못하냐라고 하면은 옛 추억들 그래도 이 사람이 나한테는 어, 그래도 좋은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다그한 번에 더 기회를 줄까? 그냥 그냥 이 시기가 지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은 뭔데요?라고면 그 사람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맞아요. 몰라 지금 왜 이렇게 추러블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의심하는 그부분이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 카드에서는 디테일하게 안 나와.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양다리인가요라는 주제가 아니잖아. 그대 나를 사랑한 면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에 대한 사랑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 왜냐면, 원하는 건딱 하나만 뽑아야 돼. 이것저것 하면은요, 다 맞추기는 힘들어. 어, 만약에, 양다리인가요? 혹시 양다리인가요? 그건, 그러면, 가능하지. 근데 솔직히 그래요.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런 거 보는 거 아니다. 왜? 괜히 그, 또, 여러분들은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거 양다리인가요? 서 양다리라고 나와서, 어, 저 새끼 양다리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또잠못 자요. 음~ 예민해, 예민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잠못 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사랑을 원한다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뭘 잘못을 했든지 그건 덮어두고 사랑하냐 안 하냐 그것만 보라라는 거예요. 어, 왜냐라고 하면요. 연인끼리 어떤 사랑을 이어가는 동안에 수많은 어떠한 갈등과 문제는 항상 도사리고 있어. 그게 뭐야, 지뢰. 우리 지뢰, 지뢰 피하는 거 게임 하잖아요. 지뢰 3개짜리 밟았다라고 생각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 지뢰 밟았다고 게임 안 해요? 아니야. 우리는 그 게임을 계속 해야 돼. 왜 아직, 어, 피해 나갈 길이 많어. 응. 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연애는 그렇게 됐고 그럼 쟤는 어떻게 됐냐 라고 하면은요 쟤는요 그나마 어, 지금 어, 썸이나 연애보다는 좀난게 아닌가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어, 마음이 정이 남아 있어요 정이 남아 있어서 가지 못하고서 어, 그래도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 라는 어떤 마음이 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어, 이거는요 이 재회는 재회가 조금 유리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이게 재회라 그래도 힘든 게 뭐가 있냐라면 여기 소드 밭 나온 거 봤죠? 이 소드 밭을 나왔기 때문에 재회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많이 이 사람을 갖다가 품어주고 인내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품어주고 인내를 해야지만이 어이 사람하고의 재회가 성공 통적으로 되지 그렇게 하지 못해. 여러분이 나가서 지쳐 동그라지게 되면 어떻게 돼? 또다, 어, 또다시 이별을 맞이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여러분한테 그 다가오는 게 신중한 이유가 바로 그거야. 이게 누구 한 사람은 희생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만큼 나를 위해서 자신을 갖다가 내려놔 줄수 있을까. 이걸 갖다가 생각하지 않겠나 싶어요. 음. 음,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솔직히 여러분한테 다가올 준비가 됐냐라고 본다라고 하면은요. 꼭 여러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다가갈 준비가 돼 있어요. 음, 다가갈 준비가 돼 있다. 그런데 그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근근데 어, 여기서는 어, 반반이겠다라고 싶어요. 음, 반반이다. 어. 그런데 이게 반반은 조금 넘는 것 같고, 한 62대 38? <웃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염두에 두고 있는 것도 없지나 다야, 여, 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어,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기도 해 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으로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에 대한 마음 때문에 어떤 미안함 어떤 그 여러분이 때껏 자기의 베풀던 어떤 희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누군가하고 가더라 하더라도 항상 그게 마음의 그 짐처럼 빛처럼그니까 마음의 빛이지 빚진 것처럼 남아서 가겠다라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재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왜냐하면 부활 카드가 떴기 때문에 만약에 재해가 된다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의 이러한 힘든 성격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다 끌어안고서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나요? 그래 나를 사랑한 면이라고 한다면 사랑 사랑하는 건 맞지 싶어. 어, 사랑하는 건 맞지 싶고 사랑하고 그리고 자, 이 사람은 자기 성격을 갖다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기 때문에 재해에 있어서든 그 누구 재어 제3자한테 가는거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조금 신중한 것 같아 왜 그러냐 라고 하면요 은그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사람은요 그감론을박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끊이지 않아 어,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그것 때문에 진정한 사랑 이 남녀가 만나서 나눠야 되는 그런 그 사랑들을 갖다가 는네 잘났네 내네 잘났네 하느라고 그걸 갖다가 못한다라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 네 잘났네 내네 잘났네 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만 주면 행복해 어, 이 사람이 한눈을 팔거나 말거나 그냥 나는 너,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하면 그냥 해피엔딩이야. 어, 그렇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어, 그게 이 사람이 자꾸 딴 사람한테 눈길을 주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자꾸 신경 쓰인다면, 이 관계는요, 같이 재해가 된다 그래도 진짜 마음을 갖다 졸이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솔직히, 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그, 세종대왕의 소원왕, 어, 그, 후궁, 세종대왕이 후궁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도 이소연왕은 질투란 걸 하지 않고서 한결같이 남자를, 남편을 사랑하고 그 후궁들을 갖다가 잘 돌봤다라고 해요. 어, 세상 맘 넓은 여자지. 어, 그렇게 산다 그러면 가능하다라는 거지. 어,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디서 돈 떼이고 하고 사기당하고 오고 막 이래도 여러분이 커버하거나 둘중 하나야 돈을 떼이고 사기를 당하고 오는 거라던가 아니면 어 저기 뭐야 그 다른 여자들을 갖다가 어 사랑하더라도 그렇지만 뭐다 메인은 누구야 여러분이다라는 거야 이 사람은 그 누구하고 그 짝이 되더라도 메인을 제일 많이 사랑해내 여자를 제일 많이 사랑하고 나머지한테 남는 사랑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감수하고 살면 살수 있다라는 거지. 아무튼 어, 뭐가 돼야 된다 두 글자 어, 보살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너무 길었죠, 재요. 그럼 썸 다시 하자썸 썸은 어떻게 되냐라고 본다면은요. 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떠한 과거에안 좋은 기억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그그과거에 어떠한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다 스스로 씻어내면서 스스로 그걸 다 닦아내고 뭉겨내면서 간다라고 하면은요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 사람과 여러분과의 싸움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한결 같은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을 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의 문제지. 그 사람의 문제는 아닌듯 싶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감정의 기복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 무엇 때문에? 과거에 맞은 통수 때문에 이 사람이 조금만 말만 저게 하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일단은 의심부터 하고 본다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런 마음들을 갖다가, 그런 상처들을 갖다가 다 치유를 하고, 누군, 새로 누군가를 만나느냐,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 만나, 면서 치료를 해나가느냐 라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게 하고 그럼 연애는 어떻게 되냐 라고 본다면요. 은 연애는요 이 사람하고요 어떠한 육체적인 관계는 따봉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어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육체적인 관계가 어 그러니까 옛말에 그래. 속궁합이 좋으면요. 어, 개새 소새 찾아도요. 잘안 헤어진다라고 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어떤 아기자기 한 연인으로서 어떠한 뭐 어디를 가고 추억을 쌓고 이런 거는 살짝 어 부실할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은 남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어뭐 하나는 확실하게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그냥 어. 같이 그냥 연애 연인 관계를 갖다가 이어갈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래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속세기고 뭐하고 이렇다 할지라도 메인은 누구야? 메인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주기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속을 새길 거야. 왜 그래요?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 어떤 자기 스트레스 해소법이 그런 거라 나는 거지. 만약에, 그, 런 거예요. 둘중 하나야. 이사, 어, 둘, 뭐, 뭐가 둘 중, 뭐, 가둘중 하나냐라면, 여자 아니면 돈이라는 거야. 그니까, 이성 문제 아니면 남자가 뽑았을 수도 있으니까. 어, 이성 문제 아니면 돈. 그 문제만 아니면은, 이, 이 연애 관계는요, 그냥, 그냥, 그냥 전향 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 사람의, 아까도 그랬잖아. 사랑한다라고 봐. 어, 메인은 여러분이다. 어, 메인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 있어서는, 물론 약간 지치고, 이러한 그이 사람의 어떤 그 뭐지, 어, 조금 음, 어, 이, 이 사람이. 약간 약간 어 종잡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건 사실이다 라고 봐요. 그렇지만 어, 이미 헤어질 고비는 넘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 사람하고 사기, 사귀면서요 기사 이렇게 고비들이 계속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쉽게 헤어지는 그러한 궁합은 아니다 싶어요. 음, 헤어진다 하더라도 여기는 또 제외해서 다시 들러붙을 확률이 조금 높아. 그러니까 굳이 다시 들러붙을 건 못하라 헤어져요. 어. Yeah. <laughs> 어, 그럴 그럴 이유는 없다라고 봐요. 그럼 선생님 이 사람이 제 인연인가요라고 본다면 조금 더지나 봐봐야 돼. 왜냐면은 애놓고 2, 30년 살다가도 헤어지는데 연인이야. 아니 그렇습니까? 이게 나이 때 나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갖다 딱 정의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기만 나이 따라서도 좀 디테일하게 봐줄 테니까 오늘은 여기서 만족합시다. 어, 이 3번, 4번 카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웃음>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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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나요? 그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속 마음 썸 연애 최외 어디 봅시다. 여기서는 어 저기 막연 썸일 경우에는 썸일 경우에는 썸일 경우에는 조금 음, 음. 썸일 경우에는 어, 시작은 나쁘지 않겠다. 그렇지만 조금 조심해야 될 확률은 높아요. 음. 조금 조심해야겠다. 왜냐면 입이 무거울 것 같으면서도 촉새할수 있어. 어, 그러니까 썸탈때 조금 조심해야 돼요. 어, 썸탈때 조심해. 왜? 그러면 동네방네 어 진짜 저기 막 동네방네 내기가 막 떠돌아다녀서 신화처럼 남아 있을 수도 있어. 아유 말을 갖다 좀 조심해라라는 거야. 음. 응. 어디 3번 카드 썸부터 한번 봅시다. 그대 나를 사랑하면 일단은요. 썸에서 이 사람이 참 멋있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 어참 예리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쩌면 여자의 마음을 이리도 잘하는지요. 응. 그대는 전생에 요술쟁이였나요 여자의 마음을 갖다 너무 잘한다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 일장일단이 있어. 여자의 마음을 잘 알면은 일단은 연애든 썸이든 뭐든 되게 시원시원하고 재밌다. 어, 그냥 뿅과 눈에서 하트가 찍혀. 어, 왜 그러냐 라면 너무너무 잘하니까 뭐야. 미리 가서 촤, 어 레드카펫 깔아놓는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어, 그치 꿀 떨어지는 거지. 어, 눈에서 꿀 떨어지는 건요. 어, 시가 문제다 라고 봐. 음, 그래서 여기서는요. 그렇게 꿀 떨어질 수 있는 걸 조심하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요, 동전도 양면이 있잖아. 어. 우리가 그 숫자가, 그, 저기, 뭐, 앞면인 줄알았 알고 봤더니 그게 뒤잖아. 어. 그게 뒤에요. 앞면인 줄 알았더니 뒤란 말이야.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부분이, 어, 그게 뒷면일 수도 있겠다. 라는 거지. 그게 무슨 소리냐라면. 앞면은 나오지도 않았겠다. 뒷면을 갖다가 먼저 본 거야. 그러니까 뭐야, 아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있어면 위험하다, 어, 있어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좀 조심해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진지함이 묻어나지 않는다라고 봐요. 진지하지가 않고 그냥 이 사람은 어쩌면 그럴 수 있어. 그게 뭐라, 그게 뭐냐면, 그 뭐라 그까말하면그 바람둥이의 특징이 뭐야? 호칭을 통일하는 거야. 왜 실수를 많이 해봤거든. 어, 왜 그냥 다 자기로 통일하면 어 편해. 어, 얘도 자기, 쟤도 자기. 어 자기야 하면은 자기야, 우리 그때 그 먹었던 거어 자기야, 응. 어. 어, 어 그거 맛있었지. 그러면 뭐 똑같은 거 먹었다 하더라도 혼동될 일이 없어. 어, 그렇다라는 거지. 자기야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요. 어, 어, 유니폼처럼 통일된 호칭일 수 있어. 어. 대한항공, 대한항공 유리품처럼 멋있지, 응, 자기라고 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뭐다? 어, 조심해야 된다. 왜 그러냐라면, 첫 끝발이 개 끝발이다, 어, 라는 거예요. 어,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연애일 경우에는 어떡하냐라고 하면은, 음, 연애에 있어서는요, 어, 어떤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닌가? 음,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은, 어, 썸에서 연애로 넘어온다던가, 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발전한다던가, 상대방이, 어, 여러분하고 뭔가 좀더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싶은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도 조금 공표도 하고, 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약간 브레이크가 걸 어, 걸리는 게 아닌가, 음. 그 문제에 있어서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뭔가 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알아보고서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부, 어, 부분이 뭔가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이 어, 이 사람하고 뭔가 미래를 계획하기에는 살짝 아쉬움이 남지 않나 싶네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뭘 기다려요 라고 하시는 분저 소리 끝날 때까지 <웃음> 조금 기다려 봐요 연애도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연애도 결혼식장 딱 들어갈 때까지 모르는 거야 음, 이 사람의 성격을 어찌 알겠어요 여러분 조금 지금 여러분 이 사람하고의 그 연인관계에 있어서 음, 이 사람이 살짝 음, 좀 변했다 라고 좀 느끼지 않나요 그럴 것 같은데 음 살짝 변했다 라는 것 같다 여러분이 감지한게 아닌가 싶어 뭐가 변했나요 라고 하면은 전 같지 않아 전처럼 막 그렇게 그 적극적으로 뭐 어딜 갔다가 데리고 간다거나 뭐 이런게 없어요 음,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 금전적으로 데이트 비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 그 사람 되게 돈잘 벌고 그러는데요 라고 하면 빚 좋은 개설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요즘 빚 좋은 개설고 많아요 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쩌면 보면 이 사람의 외관적이나 어떤 이런 것에 보고서 약간 저기 한게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몰래 어, 씀씀이가 어, 여러분 눈치 보면서 몰래몰래 몰래 어디다가 먼지거리를 하고 있을 수 있어 그게 뭔데요라고 하면 나도 모르지 그거는 <웃음> 그렇지만 여러분이 약간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겠다 부부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서로를 잘 몰라요. 어 여러분 그 항상 그러잖아 뒤통수 왜 맞어 모르는 모르는 게 많거든 어하 그니까 부부 사이에도 모르는 게 있는데 하물며 연인 사이겠습니까 더 모르지 연인은 그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걸 갖다가 알게 될 수도 있어요 어, 어 아니면 이미 알고서도 봐주는 것일 수도 있고 암튼 연인은 그래 그러면 재회는 어떻, 어떡하냐라고 보면은 제외는요, 이 사람이, 어, 여러분을 갖다가 지켜보고 있는 건 맞아. 어, 지켜보고 있는 건 맞지만, 왜 여러분을 갖다 지켜보고 있냐라고 하면은, 미련이 조금 남았다라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지냈을 적에, 물론, 안정적으로 지낸 건 맞지만, 어, 그렇다 할지라도, 막 그렇게 뜨겁게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 사람은요, 누구를 뜨겁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돼요. 어, 사랑이 뭔줄 몰라. 어,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어, 있어요. 어, 그런 사람이 있어. 평생 사랑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사람이 있어요. 뜨겁게 누군가를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 있어요. 어, 왜 어깨, 뜨, 누군가를 갖다 미친 듯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있는데, 누군가를 갖다 미친 듯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 당연히 있지. 세상은 넓어. 음. 저도 그런 케이스 많이 봤어요. 누굴 갖다가 좋아하는, 아, 좋아할 수는 있어. 뜨겁게 사랑할 수는, 어, 아, 뜨겁게 사랑해본 적 없는 사람 의외로 많다라는 거야. 음. 이 사람은 그래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어... 어, 이 사람은 어떤 목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 인생의 목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누군가 인생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누군가를 갖다가 뜨겁게 사랑하지도 않아 어, 그리고 뭔 사물에 있어서 애착이 별로 없다라고 봐요 어, 그런 거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재회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글쎄 음, 모셔가야 될 수도 있겠다 싶어 모셔가야지 될수 있겠다 음. 자 그러면 다시 어 썸으로 건너와서. 썸일 경우에는, 아, 어떻게 발전이 되겠냐, 라는 거지. 썸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얘가 나하고 어떻게, 진지하게 어떻게 사귈 그런 마음은 없는 건가? 라는 그렇게 어, 생각이 들고 너무 질질질질 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지쳐가지고, 에이, 아닌갑다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여러분을 갖다가 주시하고 있는 건 맞아. 주시하고 있는 건 맞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한 뜨거운 사랑을 할수 있는 사람은 못 돼요. 어. 이게 연애든 썸이든 재해든 공통점은 있어. 무슨 공통점이냐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은요, 누군가를 갖다가 뜨겁게 사랑하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야. 그건 공통점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썸을 탄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어, 바라는 그런 뜨거운 사랑은 주지 못한다라고 봐요. 그렇다고 썸일 경우에는 조금 소문이 여러분들이 어, 어, 여러분 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람의 지난 과거의 소문을 들을 수가 있겠다라고 싶어요. 어, 이 사람의 소문을 들을 수 있는데 그 소문을 갖다가 여러분이 어쩌면 무시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 무시하고 여러분만 여러분이 그이 사람을 갖다가 어그뭐 음,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을 테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갖다가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음. 나쁜 소문이 있더라도 이 사람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애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어떠한 어 단점이나 어떤 것이 보이고 연애 도중에 여러분을 갖다 실망케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사랑으로서 이 사람을 감싸준다라고 봐요. 어 감싸주는 게 아닌가. 음.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이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 카드가 이 데드가 의미하는 게 뭔가라는 걸 갖다가 지금 이제 뽑기 시작하는 거지. 이 데스가 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어, 여러분들의 사랑에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사랑 끝이라는 데스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그 눈길을 기다리고서 바라봤던 그거 있잖아요. 외로움의 끝인가. 아, 무엇의 끝인가 라는 거 어디 봅시다. 음, 저 끝은 무엇의 끝을 말하는 걸까요? 아, 여러분들은 그런 거예요. 썸이어도 이 상황이 좀 짜증이 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이 카드는요 여자 쪽에서 더 상대방을 품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만약에 이 카드를 갖다 남자분이 뽑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남성분은 어. 그좀 여성스러운 부분이 조금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 은 음간이거나 어 사주 명리학에서 보면 음간이라고 러잖아요 아니면 사주 전체를 다 통틀어서 음간이 조금 더 많거나 어 양간 음간이 있거든요 음양 어. 그래서 음쪽으로 치우친 분들은 남자여도 어 여, 여, 여자 쪽의 카드를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들어보면 알지 내가 어디 쪽인가 어. 자기 막 어떤 분들은 이, 이 집은 또 역시 여자만 보나요?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 어, 내가 항상 그러잖아. 보는 쪽이 보다 어, 나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이 상황 내가 이, 이런 그 어, 그 남녀가 만나서 썸을 타고 연애를 하고 막 사랑을 나누는 과정에서 왜 내가 항상 이것과 이렇게 품어 주고 덮어 주고 이해해 줘야 되는 이 부분들이 짜증 난다라는 거예요. 어, 짜증 나고 그렇지만 뭐별별 돌이 뭐, 별 있나? 이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는 것 같은데 음. 짜증은 나고 이 상황이 진짜 싫다 어, 내가 이걸 갖다가 인내하고 있는 것도 싫고 이, 이 그러면서 내가 이 상황을 갖다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도 짜증나고 싫다 힘들다 어.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도 그만하지 못하는 내자신 싫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게 뭐냐라는 거야 그게 뭐냐 그게 그런 거다 음. 뭐가 그런 거냐라고 하면은요. 보상심리 같은 게 있어. 내가 사랑을 받고 싶은 만큼 그 사람도 그러겠거니 싶으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이해를 해주는 거지. 아 이,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마음의 오지랖인 거예요. 어, 자기 마음 아픈 건 생각 안 하고 상대방 아픈 걸 갖다가 먼저 생각하는 이게 뭐야. 휴머니즘이라는 거예요. 휴머니즘.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갖다가 계속 갖고 간다면 은 힘들 것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상대방은요. 철이 없어요. 응, 여러분에 비해서 철이 없다라고 봐. 여러분이 품어주는 그러한 배려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너무 당연, 당연하게 받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갖다가 내려놓지 못할 것 같아요. 응. 내려놓는다 하더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이 관계에 있어서 약간 정신적으로 데미지가 온건 맞아요. 정신적 인 데미지가 온 것도 맞고 이, 사, 이 관계를 갖다가 내려놓을까 말까 신중하게 생각 이게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물 붓긴가 어, 차라리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게더 빠른 게 아닌가 이 생각도 할수 있다라는 거지. 어, 왜, 왜냐면 에너지적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걸 갖다가 계속 가져갈 만한 어떠한 영양분을 갖다가 공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회의감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썸도 마찬가지고 연애도 그렇고 재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3번 카드는 공통점이 있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은이 사람은요. 사랑을 할줄 몰라요. 음, 그래서 만약에 원한다면 은 모셔가야 돼. 진짜 왕 납신 거지. 어. 왕이 납셨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관심을 주든 말든 어. 상관없이 그냥 모셔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돼요. 그런데 어. 내가 그거 갖다가 언제까지 할수 있니까? 언제까지 왕이로서이다. 너, 네가 왕이로서이다 할것 같아요. 못한다라는 거지. 어. 그대 나를 사랑하면 안 되나요? 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사랑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줄을 모른다니까. 음 희생할 줄 모르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갖다 그렇게 온전히 다 오래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는 라 거지. 음왜 그런가요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금전적인 원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 될 만하면 떠나고 어느 정도 될 만하면은 어 사람 들그내 연인이 떠났었던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 어, 그냥 자기 꼴리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기, 어차피 떠나갈 텐데정조서뭐예요정 뒤면 뭐예요 어차피 떠나갈 건데. 적당히 사귀다가, 적당한 시기 헤어지고, 또 적당한 사람 만나서 또 적당히 사귀다가, 어, 그거 갖다가 무한반복한다라는 거예요. 머무는 사람이 없다. 근데 그런 거, 이 예, 머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 상황을 갖다 극복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이 상황을 갖다 극복하려는 의지 자체도 없어요. 음. 왜 그러냐라면, 아. 뭐 사람은 다 살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비밀도 별로 없어. 어, 그냥 다 나오는 대로 조금 말을 갖다가 함부로 하는 경향도 있으니까 너무 내 사정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다 까발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속궁합에서 있어서도 너무 이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면면 그, 얘는 밤일까지도 다 까발릴 수 있어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밤에 이렇더라 설아 타더라고서 그 배려심이 좀 없기 배려심이 없어요. 어, 배려심이 없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혹하고 듣잖아. 그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몰려와서 듣는 재미에 그렇게 막 까발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라는 거예요. 뭐뭐 어, 뭐 밤에 잘때 아이템 같은 거 사가지고 그거 몸에다 장착하지 마. <웃음> 괜히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암튼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안되나요 그대 나를 사랑하면 안될까요 어디 봅시다 되는지 안되는지 되는지 안되는지 어. 되는지 한번 보아요 아,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응. 눈이라도 마주쳐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눈이라도 제대로 마주쳐 봐야 응. 나너 좋아해 나 너한테 홀렸어 라고 얘기라도 하지 눈이 안 마주치는데 무슨 수로 말하겠냐라는 거지 응. 자 어디 보아요 여기는 썸일 경우에 어떠냐 라고 하면 썸부터 이러면 안되지 응. 연애일 경우에도 참 불안불안하고 여러분들이 숨죽여가지고 이이 어, 이 상황을 갖다가 인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어, 싶어져요. 음, 그렇다고 이게 뭡니까? 왜 이걸 여기, 여기는요. 여기 남자가 조금 성격이 뻗댄다. 어, 어, 좀 뻗대는 성격이 있어. 왜 뻗대고 있지? 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뻗대는 것 때문에 아주 아 어, 숨고르다가 진짜 어, 진짜 평생 수, 어 쉬어볼 한숨을 갖다가 지금 다 쉬고 있는 게 아닌가. 음. 한숨이 절로 나오고 있다라고 봐요. 음. 자 여기서 본다면은요, 음. 이 사람은. 여러분이 뭐 한숨을 쉬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냥 이 사람 지가 꼴리는대로 할거예요 자기가 응, 꼴리는대로 할거고 아 이게 뭡니까 응.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갖다 좋아하냐 안좋아하냐 라고 묻는다면은 좋아하는건 맞는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 하죠 응. 뻣대기도 고 꼬리 대 하고 꼴리는 대로 하면서 좋아한다라는 거야 아참 이걸 어쩌면 좋지 아, 속터지겠네 여러분 음 썸일 때도 속 터지겠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어, 어디로 어 틀지 모르는 너의 행동은 어, 진짜 드라마보다 더그 저기 막 궁금하냐 그것도 아니야 짜, 짜증나 드라마에서나 그게 그렇지 현실에선 짜증난다라는 거야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좀 행동하는 게 행동하는 게아 음. 우습다 그래야 되나 아 이게 뭐라고 하면 진짜 우습다 우습다라기보다는 아참 참, 진짜 어처구니 없다라고 봐 어. 어처구니 어 없다 왜 그러냐라고 하느냐 행동안에 그냥 헛웃음이 쳐진다라고 봐요 그런데도 왜 좋아하냐라는 거지 왜 좋아하냐라고 하면은 이런 마음을 나는 알것 같아.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4번 카드는요. 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연인이란 다 이런 흐름이 아니었던가? 어, 썸이든 연애든 재회든 어, 여기는 좀 흐름이 같아요. 어, 1번 2번은 흐름이 달랐거든요. 근데 3번 4번 카드는 흐름이 비슷해. 고점이 어, 그 있어. 그렇지만 살짝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너무 한숨 나온다 진짜. 음~ 어처구니가 없고 그런데 하는 행동은 어~ 중인데 어~ 뻗대는 건 (60세다) <웃음> (60세) 뭐~ 그~ 그러니까 (60세) 게 뭔데요라고 하는 분들 (20대) (20대) 젊으신 분들 (60대만) 뭔데요만 뭐. 묻는다면 똥꼬집. 어, 똥꼬집. 하는 거는 중인데 어, 중이병 걸려 있는데 아, 고집은 또 똥꼬집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 난이도가 최상이다. 레전드예요. 만렙이야, 만렙. 만냅. 어. 그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 여러분들은요. 그런 거야. 좀 아, 여러분은 이그 썸일 경우에는 그래요. 조금 음. 뭐, 어떠한, 이런, 잡다구리하고, 너덜너덜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깔끔한 관계를 갖다가 원하는데, 왜 자꾸, 이런, 이런 상황이 나한테 벌어지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 이거는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정말 짜증나는 것 같아. 왜 나는 매번 걸려도, 이딴 것들이 걸릴까라는 거예요. 어, 그렇다 보니까, 누가 하나 들어와도, 그런 거지. 아, 그냥, 이거라도, 라는 심정인 것 같아. 어, 그래, 너라도 나한테 남아있어라. 그러니까 너라도 나를 좀 사랑, 어, 뭐, 사랑해주라. 뭐, 이런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어뭐 그래도 조금 더덜그지 같으면, 어, 그래, 이거라도, 라는 심정으로 잡는데, 아, 속은, 아,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어, 왜 나는 맨날, 어, 이런 사람만 걸리냐, 라는 거지. 음. 근데요, 어, 그 자꾸 이런 사람이 걸릴 때는요. 한번 물을 싹다 버릴 필요도 있어. 어, 물을 갖다 들버린 것일 수도. 그그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그냥 한두 텀을 갖다가 좀더 쉬어 볼 쉬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 좀 흘려 보내고 혼자 있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야지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이, 이런 것들이 다 걸러내지고 내가 마음을 갖다 그래요. 사람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 아니야. 사람을 사람으로 잊으면 꼬여, 어. 그게 자꾸 꼬임의 원인이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너라도 너라도라는 신정으로 누군가를 갖다 곁에 둔다면 그게 혹대라다 혹을 더 붙인다라는 거야. 어. 내 얼굴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성형수술 하다 딱 갔는데 뭐야 오리지널보다 더못 나온 케이스가 된다라는 거지. 그런 것처럼 지금은 한 번은 좀 내다 버려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어. 봐요. 음. 자 그럼 연애인 케이스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은요 연애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조금 많이 받고 있다고 라 봐요. 음. 그것이 이것이 딱히 뭐 이성 문제다 금전 문제다 아니면은 취업 문제다 라는 그런 것은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어. 왜 그게 안 나왔냐 라고 하면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그대안 되나요 그대 나를 사랑한 면 이잖아 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그 어떤 직업이나 이런 걸안 봤지만 나오는 꼬락선이를 두고 보니까 이거는 돈 문제 빠라지뭐돈 문제 아니면 이성 문제지 어. 어, 저기, 또 문제는 뭐야? 직업이 석 달을 넘기지 못한다. 어, 그러면서 또, 여기 어, 뭐야. 또 보는 것도 있어갖고 또 좋은 것만 찾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마이너스 통장이다라는 거지. 지름신이 강림하셔서 오늘도 어, 집안에서 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음. 이 사람은요, 주로 집안에서 질러. 홈쇼핑 같은 거. 어. 싸돌아다니는 성격은 아니지 싶어요. 음,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만약에 이 사람이요, 그, 이성적인, 이성으로 인한 문제를 갖다가 저기 한다 그래도, 이 사람 성격상, 어떠한, 온라인상에서의 만남을 갖다가 조금 더 추구하지 않을까 싶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좀 게을러요. 음, 게을르기 때문에 어, 진짜 작 만나서 어딜 막 돌아다녀서 어떠한 추억을 만들고 알콩달콩 콩콩콩 이런 거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진짜 글로 다 죽여버리는 거지 음, 오늘 섹시해? 글리 뭐 섹시해? 뭐 그리, 그, 그, 그리 비키니 입었나? <웃음>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뭐 자기 옷좀 보여줘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서 이제 여러분 속을 새길 수도 있다. 꼭 바람이, 어딜 가서 술 마시고, 뭐, 뭐, 춤을 춰봐도 크게 막 바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람에도 종류가 많아. 이 지, 지구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딱한 가지의 바람으로 정의를 할수 있겠냐.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이런 행동들 그런 거야. 야 내가 막말로 바람을 피냐, 뭐했냐. 어, 이럴 수도 적반하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어, 네가 솔직히 뭐 저기 막안 핀겨냐, 못핀 거지. 어. 직업이 일정치가 않아서 못 폈을 수도 있는 거지. 네가안핀 거야? 못핀 거잖아. 그런데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는 거야. 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속이 터진다, 터져.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건데, 글쎄, 이게 연애도 조금 불안, 불안한 상황이 아닌가요? 어, 불안, 불안한 상황이 아닌가? 음, 아직까지는 어떻게 저렇게, 어,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지만은,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연애가 갔다가 어떠한 그 CPR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해서 이게 CPR이 들어간 것인데, 이, 이 지금 이 관계도 쪽, 어, 여러분이 이 관계에 대해서 내려놓는 순간 이 관계도 좀 어떻게 될지 미지수다라는 거예요. 어, 미지수다라는 거죠. 이 관계가 이거 풍전등화가 아닌가. 어, 여러분들이 순고르기가 끝나면은 얘가 아웃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 만약에 이게 제외라고 어, 했을 적에는요, 이 사람이요 그 여러분의 관계를 갖다가 어, 내려놓 이 사람이 원인이 돼서 내려놓은 건 맞아요. 맞고 그리고 여기는 어. 내려놓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답일 수 있어. 어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기는 법적인 문제가 어, 어 저기 막 대두가 됐을 확률이 높아. 음. 뭐 다야 그렇게 쓰니까 많은 요즘은 혼인 빙자 가는 같은 건 없어졌잖아. 응. 그렇지만 이 여기 금전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이 이게 여러분 이게 그 법적인 문제로 불거질까 봐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계속 어 저기 사탕을 발리고 있다라고 봐요. 사탕을 바르고 사탕을 바르고 발라 가지고 그냥 이 저기 막 뭐, 아무 일도 안 생기게 계속 사탕을 발랐는데 그게 언제까지 이 사탕 발림이 통할까라는 거예요. 어, 지금 계속 사탕을 바르고 있다. 어, 사랑한 사랑을 갖다가 바란다라고 하기 여긴 조금 제외에 있어서는 사랑을 바라기는 힘들어요. 어, 솔직히 얘기를 해주는 거야. 사랑을 바르기에는 어, 사랑을 바른데. <웃음> 사랑을 구하기는 조금 힘들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지킬 만한 능력이 있냐라고 봤을 땐 없지 싶어요. 꼭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아니지. 극고 여기는 어쩌면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덜 정리된 그 문제가 있다라고 봐. 꼭 여러분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어, 여러분하고 어쩌면은 그 서류상의 문제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어 진. 자그돌뭐 총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총각 처녀 총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별거하면서 어, 별거하면서 호적이 정리가 안된 싱글들 있잖아요. 자칭 싱글. 어,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배우자가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여러 이 사람이 계속 거짓말로 이 관계를 갖다가 유지해야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곧 헤어질 거다, 곧 헤어질 거다 뭐 이런 거. 만약에 아그저 전에 말했던 게 아니라면 그런 식이다라는 거지 음. 그렇지만 사탕을 바르는데도 한계가 있잖아 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제외는요 어, 그렇게 계속 사탕을 발리다가 결국은 뭐 쫑이 났는데 그래도 뭐, 뭐 그런 거지 계속 사탕을 바르는 거 어떻게 돼 믿고 싶잖아요 어, 믿고 싶기 때문에 그래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어. 근데 그 좋아한다고라고 본어 좋아하는 마음이 있나요라고 본다면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음. 아까 여기까지 봤을 때는 그런데 여기서 좀 보,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좋아하는 마음은 없지는 않아. 그렇지만 이 재회가 과연 순조로울까라는 거지. 여러분도 이 재회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잖아요. 음. 여러분도 부담을 갖고 있고 이 사람도 부담을 갖고 있을 수 있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서류적인 부분들이 어,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의 서류도 있겠,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은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하고의 서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어.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하고의 재해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어. 그리고 막 계속 사탕을 발라서 거짓말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행동적인 면에서 수반이 안 되는 걸로 봐서는 계속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근데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은 못할 거예요 어. 어, 뭐, 무슨 뜻이냐면 그, 저쪽을 정리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지. 어, 뭔가 많이 꼬여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볼려면 한, 한두 시간 정도 이것만 전문적으로 뜯어놓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뜯어보놓고 반다고 뭔가 결론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는 거지. 솔직히 이거였다가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썸으로 넘어오서 어디 봅시다. 썸으로 넘어왔을 때 보면은 어, 썸으로 넘어왔을 때 보면은 참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이 어, 그이 썸에 있어서도 어떠한 음, 여, 이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올해 귀문갈살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어,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이렇게 와리가리 와리가리 하는 것 같아. 어, 마음이 와리가리 한다. 어, 저기 막 마음을 어, 저기 뭐지 잡 잡기가 조금 힘든 게 아닌가? 그래서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스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볶는 것 같아. 요 음, 스스로 여러분들 뽑는 것 같고, 상대방이, 어, 여러분한테 어떤 제스처를 취한다, 라고 보기는, 어, 어, 취한다고 라 취할 수도 있고 어, 취할 수도 있지만 그게 해피엔딩으로 간다고 라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라 과거가 반복돼서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봐요 어, 이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지 싶어 여러분들도 알고 있잖아 좋은 사람 아니라는 거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닌가 응 음, 여러분들이 되게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를 갖이 썸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썸인데 뭘 이렇게 고민을 해요. 어얘 얘가 얘가 떨궈지면 딴 사람 또 들어오나요라고 봤을 때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어왜 그런가요라고 한다면은 아, 맞아요. 어이 사람이 저기 막 이 사람이 나간다 그래도 누군가는 또 들어오고 아니면은 썸인데도 불구하고, 어, 썸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썸 타면서도 육체적인 관계를 갖잖아요. 어,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다라고 봐. 그 그것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왜 그것 때문에 괴롭냐? 그러면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이게 썸이든 어, 썸이든 그 제외든 연애 빼고 연애도 포함 썸 그. 그러니까 연애는 반, 반 정도 포함. 썸이든 재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사람이 진짜로 총각이, 천녀천녀 총각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저기, 뭐 넘버 원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응. 어. 솔직히 까놓고 말할까? 어, 세컨드밖에 될수 없다라는 거야. 미안해요. 아 그러면은 지금 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 왜 그러면 저쪽에서 그걸 안 해줄 수 있어. 음. 해주려고 했었는데 그게 좌절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 미쳤다고 해줘? 이런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라 하면, 하면 손해가 날수 있다는 라거야이 왜냐하면 그걸 갖다 하게 되면 얘가 개털이기 때문에 어 얘가 개털이거든요. 그걸 하게 되면 음, 그나마 그것 때문에 뭐 위자료나 이런 게안 나갈 수 있다는 라 거지. 어 그래서 어쩌면 은 그럴 수도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근데 여기 거기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썸이든 아니면 제외든 이게 완벽하게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 연애의 문제서는 어, 연애의 문제서도 어, 비슷하고 어, 비슷해. 이게 흘러가는 게여기서는 이게 바뀔 수가 없어. 어, 연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버원은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 뭐뭐 어, 뭐 여러분 아니면은 또 다른 누군가가 없겠냐 그것도 아니다라고 봐요. 어 여러분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는 새기겠는데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라거야왜 그러냐면 이 사람 성격에 한번 잡은 카드를 갖다가 내려놓기는 조금 데 계속 이 사람이 계속 이걸 갖다가 사탕을 바르고사 꿀을 바르고 사탕 발랐다가 어, 아이스크림 발랐다가 하면서 여러분을 갖다 자꾸 끌어안치는 느낌이 난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의 그 넘버 원은 이 사람의 넘버 원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여러분을 갖다 여기다 갖다 끌어안친다라고 봐. 어, 그럼 해결은 나겠냐 안 나겠냐라고 보면 안 나지 싶어요. 음, 아예 라고는 100%는 아니지. 100%는 아닌데 9대1 안날 확률이 9고 날 확률이 1이라는 것. 그만큼 희박. 이 타로카드에서 9대1은요 거의 안 된다라고 봐야 돼. 어, 그래서 육체적인 관계는 오케이예요. 그래서 어디 그 연인으로서 어딜 다니고 뭐 맛집 찾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런 거는 없어요 어,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여 음. 진짜 연인은 뭐예요? 맛집 찾아다니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그래야지 연인이다 라는 거예요. 어, 여기는 방구석 데이트만 한다라고 봐. 이 방구석 데이트만 하는데 이게 연인이다, 연인이라고 다연인이볼수 있냐라는 거지. 근데 사랑을 했냐라. 면 맞아. 사랑은 맞아. 그런데 이 사람이 밖으로 겨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어, 방구석 데이트밖에 못한다라고 봐.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선생님 저는요 저기 뭐 뜨밤 아닌데요 라고 하면은요 어, 뜨밤, 뜨밤을 갖다가 할수 있는 조건이 아니어서 못할 수도 있지 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못 하는 거지. 꼭 같이 붙을 수란 법 있어요? 그렇게도 사랑이 되나?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이 사람 방구석에서도 뭐 자기는 멋져 이런다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꼭 굳이. 이, 저기, 뭐, 정신적인 사랑을 갖다가 추구하고 자빠졌을 수 있다라는 거지. 아 미친다. 아 무슨 정신적, 여러분, 이게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니지 싶다. 어, 암튼, 뭐, 그거는 개개인이 결정을 하는 거고. 그렇지만 4번 카드는요, 썸 연애 제외 다안 좋아요. 어, 별로 권한 하고 싶지는 않네 어. 왜냐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어, 거짓말을 갖다가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요 그치 계속 사탕을 바를 거다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싶지 않지 요즘에 여, 요즘에 이렇게 육체적인 관계 맺으면서 여러분한테 뭐 생활비를 줘모를줘 아무것도 안 주잖아 이런 관계 뭐야 너무 쉬워 어, 이거 이거 구하기 힘든 거예요 돈안 들어가잖아 일단 돈안 들어가고 어, 돈안 들어가고 내 옆에 두는 게 얼마나 쉽냐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육체적인 관계만을 원한다, 나도 그러면 상관은 없어요. 어, 그렇지만, 어떠한 사랑을 원한다, 라고 했을 적에는요, 이건 조금 문제가 된다, 라고 봐. 어, 사랑은, 사랑까지, 진짜 진정한 연인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돌아다니, 맛집 돌아다니기, 자기 여보 해가면서, 어, 바닷가도 여행가가지고, 나 잡아봐라, 이런 거를 원한다면, 여기는 못한다, 라고 봐요. 음, 솔직히 얘기해 주는 거야. 어, 왜 그러냐면, 괜히, 할수 있어요, 그랬다가. 어, 그니까, 육체적인 사랑은 오케이. 그렇지만, 진짜, 어, 알콩달콩, 깨, 깨 빠가지, 깨, 깨막 맨날 볶고서 고소한 냄새 나는 건 불가하다라고 봐요. 네,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